안녕하세요. 스마일러입니다. 오늘은 스마일러의 육지거보기가 입고되었어요. 물론 베이비 친구들이 입고되었겠죠?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입고되었는지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데요. 지금 여기 굴 속에 보이시는 이두 친구가요. 저 깊이, 깊이 들어있는 친구가 설가타 친구고요. 요 앞쪽에 있는 친구가 호스필드그 다음 여기 나와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친구가 서헤르만 지금 이렇게 세 종류가 입고가 되었고요. 자, 옆에 구에도 보면 어세 마리만 입고된 건 아니고요. 여기 서예르만 어 자기 부, 봤다고 고개 드는 거 보셨죠? 서예르만이고요. 옆에는 네 호스필드 친구예요. 이렇게 세 종류 중 종류가 지금 입고가 되었고요. 이 친구들은 자세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저기 잠을 자고 있는 호스필드 친구를 한번 꺼내볼게요. 아주 귀여운 사이즈예요. 보통 길이가 한 5cm에서 7cm, 7cm 정도 될 거예요. 자, 발톱도 귀엽고요. 눈망울도 아주 또릿또릿 하고요. 배갑도이 배도요, 아직 딱딱해요. 배가 물랑물랑 하면 좀 걱정되잖아요. 배도 아주 딱딱하고요. 역시 엉덩이도 아주 아주 깨끗해요. 호스필드, 이렇게 귀여운 호스필드 베이비가 입고 되었고요. 다음으로는 서해르만. 서해르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도 똘망똘망. 똘망똘망하고요. 네, 발톱. 잘 보이시나요? 발톱도 이렇게 잘 보이고요. 역시 배도 아주 딱딱합니다. 자, 엉덩이도 네, 항문도 깨끗하죠? 항문도 아주 깨끗하고요. 이 서예르만이고요. 그 다음 설가타 엄청 귀여운 설가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리 설가타는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짠! 설가타예요. 이 친구도 한 7cm 정도 되는 친구고요. 아직은 온지 하루, 만 하루 정도밖에 안 돼서 만 하루, 이틀 이렇게밖에 안 돼서 아직 적응을 완전히 하지 못했고요. 아주 겁쟁이에요. 자 그렇지만 엉덩이도 아주 깨끗하고요. 발톱도 부절이 없고요 얼굴 한번 보여줘. 눈망울도 아주 아주 또릿, 또릿, 또릿, 또릿한데요. 지금 아직 얼굴을 안 보여줘서. 배도 아주 딱딱해요. 아, 드디어 얼굴이 나오네요. 자고 있어서. 자, 잠에서 금방 깬설 같아. 최고도 되게 높고요. 등갑도 아주 예뻐요. 자 스마일러에 설국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거예요. 설국이 얼굴보다 더 작아요. 얼굴보다 훨씬 작죠? 이렇게 이 친구가 이만큼 큰다는 것도 신기하구요. 우리 설구기가 이렇게 많이 큰 것도 신기하네요. 잠시 위에 올려볼까요? 요래요. 어. 너무 귀엽죠? 아이고, 떨어지겠다. 네. 애기 설가타가 입고 되었구요. 정말 눈망울 도 또릿또릿한 설가타 친구랍니다. 이렇게 스마일러의 육지거북이가 입고되어서 영상을 찍었고요이 귀여운 육지거북이가 보고싶으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마일러의 이번주에 행사도 있잖아요 네 특별한 10월에 특별한 이벤트데요 자 어떤 이벤트를 하냐, 하냐, 하냐면요 애완뱀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거예요 29, 30 이렇게 이틀간 이루어질 거고요. 1시부터 4시까지. 네. 장소는 스마일러 카페고요. 네. 브리딩 팀이라고 해서 뱀섬이라는 팀과 스마일러가 같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그때 오시면 어 볼파이톤이나 스네이크 종류를 볼수 있고요. 그다음에 어 만, 만져보거나 분양도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날 오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10월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 다양한 선물도 증정을 하니까요. 관심,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